준비 끝 <웃음> 오늘은 <웃음> 와디럼 사막에 가가지고 하루종일 사막 투어를 하고 베두인 사막 캠프에서 숙소를 잡고 하루를 보낼 예정인데 오늘 그 마션의 촬영지가 그 와디럼이라고 해가지고 저 마션이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봐서 그 부분도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말이 되게 되게 부분부분 부분. <웃음>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아무튼 오늘의 투어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평경이 또 펼쳐질지 기대되네요. 이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쉽네요 근데 발이 너무 뜨겁다 모래가 거의 오징어 계란이랑 감자 묻어두면 익을 것 같아 I'm n o 게 here. i 나어 얼마 <웃음> 아, 음? 응? 없지만 이것 드세요. 어디서 먹었어 파래 참치 파래 참치. 아니요. 아니요 네, 언제 끝나면 괜찮죠. 똑똑. 여기 시원하다 <웃음> <웃음> 조금만 앉아있으면 좋 <오> <웃음> 조금만 서있 어디 가고 있네 والله انا ع ر ف نومه ولا مسيت س و ا ح د ا و 일몰 보고 내려간다. 아침1시비행기요 <놀람> <놀람> <놀람> 땅속에다가 불을 피운 다음에 그 불이 꺼지면은 그 안에다가 뭐 호박이라든지 감자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닭고기를 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한 두세 시간 정도 땅속에다 이렇게 덮어두면은 그게 다 익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개봉하려고 다들 부른 겁니다 예. 네, 네. 네. 오케이 뚜라뚜 <웃음> 정국 아이구, 여기, 테나무 있어, 이거. 하는 거. 응, 뭐는생각 해보지도 않은 이거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왔어요 사이트 안에 낙타 들어있다 는데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희 오기 전에 저희가 투어 중일 때 얘네가 다 파묻어서 익히고 있었었 e r e and t h 시간 I have a p a m Okay, let's go. Okay, see you tomorrow. Okay, see you tomorrow. <laughs> <laughs> okay, let's go.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아 배고팠다. n n e r h I'm h u h r y My friend, uh, rice? Soda l i p p n One chicken and one salad mm -hmm. and <laughs> one potato inside you, with you, zucchini. You. <laughs> <Yeah>. <laughs> 다하 감사합니다. 어머, 그 소주예요? 이드카 이거 써 줘. 맥 뚜껑하고 많이 저는 사막 텐트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먹고 왔어요. 이렇게 휴지통 하나 있고 전등 거울 선장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뭐지? 창문인가? 그냥 평범해요 뭐 베개랑 이런 데가 좀 얼룩이 있고 지저분해 보이긴 한데 저는 여기 침낭이 있어서 침낭을 깔고 침낭 덮고 자려고 합니다 예. 지금은 아침 식사 시간. 안녕. Hey, good morning. Good morning. 나왔을 세발종 동화뱀. 아 동화뱀일 아, 수도 있겠다. 동화뱀일 아, 수도 있겠다. 아, 아니로 손가락보다 좀큰게 약간 아, 좀 분홍색 아, 동화뱀이 막. 아, 아, 어, 아, 엄마를 뭐 기겁하고 돌아가더라고 음. 내가 놀무 놀라겠지. 어저께도 화장실에도 동화뱀 있었어. 새벽에 이슬을 맞어가지고 풀이 살아났나 보다. 진짜 풀 냄새가 확 난다. 응. 음. 냄새가 나 풀향 이 차들이 우리가 어제 하루종일 지프 투어를 했던 차들이고 그리고 또 저희를 이와지럼 사막에서 바깥으로 이송해줄 차입니다 어, 모래가... 모래 바람은 안 부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사막이다 보니까 바람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은 먼지가 많이 불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속 이동을 했었어요 빌리지에 도착했다 아카바로 넘어왔습니다 아 진짜 나무가 많다 제 굉장히 신났습니다. 저 아카바에 도착했고요. 아카바 호텔에 체크인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상태가 되게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방을짜란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이 화장실 욕조도 있고 토일렛도 있고 헤어드라이기도 있고 진짜 어제 베드인그 <웃음> 사막 캠프랑은 완전 다른 얘기네요 그렇고 들어가면은 좀 오래되긴 했는데 되게 깨끗하네요. 여기에 냉장고도 오 냉장고에 와 진짜 요르단 와서 이런 컨디션 처음이다. 이거 먹으면 돈 나가는 거죠. 다 코카콜라 음, 초콜릿 바 두개 들어있고 1DN, 1 d 나1 5 d 나르씩 그리고 공짜 물두개아 좋다. 여기도 거울 있고 싱글베드 두 개가 있는데 싱글베드 치고 꽤 크네요. 베드가 그리고 객차자도 있고 에어컨디셔닝 시스템도 아, 에어컨 잘 나옵니다. 여기 비즈니스. 용도인지 이렇게 책상도 있습니다 거울도 또 있고 와 대박 대박 발코니가 있어 미쳤다 바다는 바다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발코니가 있네요 바다가 시내가 보이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옆에 발코니에 사람이 나와있으면 서로 보이겠네요 <웃음> 그래도 진짜 좋다 여기 바로 앞에 약간 조그맣게 공원도 있고 뒤로는 산이 보이고 그리고 저쪽에는 조그맣게 바다가 있거든요 지금 어, 아무튼 저쪽이 바다인데 보이진 않네요 카메라 상으로는 아 진짜 끝내준다 하... 어저께 베두인 사막 캠프랑 너무나도 다른데 둘다 매력이 있지만 사막 캠프를 갔다가 아카바에 이런 오성급호텔을 오니까 더 좋네요 크. 아, 하나가 터키신... 하나、 하나, 하나. 그래, 그래, 아 하나가 쏘어하나아하가 쏘아. 하나가 쏘아. 하나가 쏘 하나가 나가 쏘아. 하나아하고가 쏘아. 하나가 쏘아. 아하가아아 주세요. 아 푸지다야 엄청 푸지네 엄마도 억지로 먹지 말라아유 그런데 향이 아니야 이상한데 간 뱀어볼까 옛날에도 우리 공부한 적에 어떤 사람이그어 이란이나 이쪽에 음. 여행하고 음. 이이 이슬람 무라칸 사람들 이렇게 You call me a saint, but you know I'm a stranger. I will i n able They don't let me ever be this alone I'm falling, I'm falling, I'm falling, I'm falling, I'm falling Shouldn't be trusting me, I could be making it all up, you know 나 뷰가 훨씬 좋아. Yeah. To you. Happy birthday t a p t a y birthday h a p t a h a a y p p y b i r 지금 루프탑에서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어, 이번 여행이 아버지 환갑 기념 여행이에요 제가 이전 브이로그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딱 여행 경비에 천만 원은 제가 내고 나머지 일부는 부모님이 좀 내시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천만 원을 쏴서 온 여행입니다 근데 그래도 환갑 기념 여행이니까 생일 서프라이즈 이제 케이크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최직근님께서 주셔가지고 딱 시행을 하게 됐어요. 이게 좀어좀 어좀 괜찮은 호텔에선 이런 게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이런 이벤트를 어디서 누구한테 해봤을 해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된다는 것 자체도 몰랐는데 진짜 프론트에 아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되게 스페셜한 생일이다. 어,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그런 레터링한 케이크를 좀 하고 싶은데 되냐, 뭐 물어봤더니만 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레스토랑 매니저랑 통화해가지고 어떤 케이크 종류 할 건지 어떤 문구 쓸 건지 이런 것들 다 얘기해서 예약해놓고 몇 시에 갈 건지 그리고 케이크 몇 시에 내올 건지 이런 것들 다 미리미리 예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착착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되게 기분 좋고 뿌듯하게 그리고 손쉽게 이런 좋은 이벤트를 하게 된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냥 부모님은 이런 너무 애들 같은 이벤트 뭐 굳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라고 단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나 좋아하는 약간 그런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전혀 아니죠.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고 앞으로 종종 이런 깜짝 이벤트 같은 거잘 해드려야겠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때까지 왜안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적인 생일 이벤트를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 또그 여행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좀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 요르단 여행은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는 너무 덥고 뜨겁고 목이 타고 막 모래바람이 몰아치고 이러니까 그 순간 중간엔 되게 힘들었는 힘든 파트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세미 패키지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을 계속 이끌어야 되고 약간 이런 심적 부담감과 책임감 그리고 점심을 어디서 먹어야 될지 저녁을 어디서 먹어야 될지 그리고 부모님이 최대한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걸어서 가장 피곤하지 않은 동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그렇게 편안한 여행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런 자연 경관을 보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여행이었어요 나중에는 남편, 미래의 남편과 함께 꼭 오고 싶은 그런 여행지예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오면 그리고 치안도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진짜 여행하는 내내 되게 마음 따뜻하게 훈훈하게 마음 놓고 그런 치안적인 부분에서는 마음 놓고 여행할 수 있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이 저물어 가네요. 혹시 요르단 여행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너무 괜찮은 여행지인 것 같아요. 이제 서울에 가면은 또 다시 출근을 해야 되고 이때까지 밀렸던 일을 해야 돼서 골치가 아픈데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벌어야지 또 여행을 또 오겠죠. 그럼 오늘 요르단의 마지막 밤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생일 깜짝 이벤트는 꼭 해드리세요. 안 하셨 이때까지 안 하신 분들은 꼭꼭 꼭 해드리기를 강력 추천드리고 요르단 여행을 한 번이라도 고려를 하셨던 분은 꼭 저지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